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펠릭스예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해변에 해변 그 모래가 있는 해변가를 만들고요 오늘은 바다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자 이만큼을 모래 사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뒤쪽을 바다를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변에 모래사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에드를 해서 메쉬에서 랜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에드에 메쉬에 랜스케이프라는 게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프리셋된 땅 지형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지형들을 음듀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래밭처럼 바꾸는 요런 지형을 불러서 쓸어, 써도 되고요. 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에드의 메쉬에 렌스케이프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음, 애드온에서요. 여기다 렌스케이프라고 쓰세요 렌스케이프 아, 예. 그러면 이렇게 ant A 렌스케이프라는그 a 드온이 하나 뜨거든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아마 이게 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 a 드메 m 에서요렌스케이프가 보일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걸 쓰시면 되고 <웃음> 저는 어, 그냥 플레인으로 메쉬를 불러다가 쓸게요. 이렇게 하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서브 디바이드를 한 200개 정도 줄게요. 100, 100개로 자기가 알아서 바뀌네요. <웃음> 좋아요. 80개 네. 80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를 벌텍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를 하나 잡고요 음.. 프로포셔널 에디터를 활성화 시킬게요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에디터가 이게 아니라 랜덤으로요 랜덤으로 자 G, G, Z 네. 이렇게 하고 다시 G, Z 아래로 좀 내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상도를 요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SZ SZ 살짝 이렇게 진짜 모래밭같이 보이죠 이제?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널찍하게 보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빼고 GZ를 좀 띄울게요. 카메라도 좀 뒤로 눈치 없이 너무 앞에 있어요. 카메라가. 네. 됐죠? 자,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제 카메라의 반대쪽, 이쪽이 바다가 될 거라서요. 얘를 살짝 경사지게 할게요. R, X, 요 정도 경사지게 할게요. 음, 이제 모래사장은 됐고요. 바다를 불러와야죠. 바다. 오늘의 핵심은 바다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면을 놓고 모디파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오션이라고 있어요 오션을 하나 추가할게요 와큰 바다가 됐네요 살짝 줄여줄게요 큰 바다가 됐어요 이 바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은 이렇게 넘실거려요 자, 시간은 자동으로 흘러가게 한번 두자고요 여기를 음, 타임라인으로 바꿔주고요 1번.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타임이 아마 0, 0, 1, 로 시작해도 돼요. 1로 시작하고, 요일을요 타임 2을 여기 프레임 1에다가 키 프레임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250프레임 가서 타임이 한20 정도가 되고, 250프레임에 인서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바뀜에 따라서 타임이 숫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플레이로 시켜주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넘실거려요 자. 자 우리가 있는 해변가에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바다가 너, 너무 넘실거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쓰나미가 온, 온다는 것은 이렇게 파도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큰, 큰 파도는 큰 바람이에요 바람을 좀 잔잔하게 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에서 여기 윈드 밸로시티가 있어요 초속 30m면 엄청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얘를 한 초속 한 3m로 줄여 볼게요 네 파도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0.5 정도 줄게요 근데 무슨 얼음 덩어리들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그거는 이 레드, 레졸루션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지금 레졸루션을 한20 정도로 높여줄게요 네. 그 대신 어, 좀 파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거죠? 자, 아직도 파도가 굉장히 거칠어요.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줘야 되겠어요. 0.3 정도. 어떤가요? 네. 파도가 조금 작아졌고, 윈드 벨로시티를 1로 줄여볼게요. 아. 초프니스를 0.5로 줄여볼게요. 음. 아직도 파도가 무슨 어, 뭐 물고기 떼가 물고기 때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0.2로 줄여줄게요. 네. 파도는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음, 이 뎁스는 뭐냐면 이 바닷면으로부터 이 바다 깊이의 지면이 어디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도가 움직이... 이렇게 이런 파도 말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파도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윈드벨로시티를 더 줄여 볼게요 0.5 그 다음에 스케일을 0.1 초프니스를 1로 다시 늘려 볼게요 음, 됐죠 0.05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파도가 잘 안보이니까요 얘한테 메타리얼을 줄게요 자 메타리얼을 주고 색깔은 살짝 물색깔 주고요 음 러프니스 완전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살짝 올려줄게요 자, 무슨 수영장에 온것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네. 해상도를 조금 더 높여 봐야 되겠어요. 24에 24. 자. 됐죠? 해상도가. 담 크기에 비해서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근데 해상도를 더 높이기에는 지금 부하가 있으니까 차라리 얘를 좀 줄이고요. 네,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 보고 다음에 이제 그냥 물이 지글지글 뭐 끓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이건 좀 아니죠. 역시 해변이라면 역시 해변이라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파도가 몰려와야 돼요. 이를 알라인먼트를 주고요. 0. 한5 정도를 일단 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한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 항상 파도는 이 해변가 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자 파도는 해변가 쪽으로 90도 아 반대네요 270도 네. 파도가 저한테 오고 있죠 좋은것 같아요 물을 물의 투명도를 낮출게요 됐고 그 다음에 여전히 스케일은 다시 낮춰주는게 좋겠어요 오픈이스도 더 맞춰주고요 네, 어떤가요? 이제 좀 받아갔죠 EB 모드에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사이클 렌더링은 약간 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 EB 모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음. 좋았어요. 잔잔한 잔잔한 파도 네. 조금은 바람이 세도될것 같아요. 윈드벨로시티 1 네. 좋았습니다. 그 파도의 끝! 봉우리가 살짝 날카로워 지는건데 이게 나은가요? 이게 아마 숫자가 작아지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요 이 바다 위에 이 파도 위에는 거품들이 이제 포말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또 이제 쉐이드 에디터가 들어가게 돼요 쉐이드 에디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또 쉐이드 에디터가 들어가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제 폼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데이터 레이어 값을 음, 뭐라고 주냐면 은 일단 폼 이라고 줄게요 폼 이라고 주고요 음.. 이따가.. 잠깐 세울게요 CPU가.. 부활을 받네요 네.. 인풋에 어트리뷰트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쉐이드에 에미션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뭘쓸 거냐면 여기 적어놓은 폼을 쓸 거고요 그럼 컬러가 들어가고요 이 에미션이 쉐이더를 믹스 시킬 거예요 믹스 쉐이더 놓고 이 에미션이 이쪽으로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하얗, 히끗희끗하게 포말이 보이죠? 스트링스를 늘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스트링스를 조금 적당히 조절을 해서 거품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음. 이게 지금 사이클 모드인가요? 음. 이빔의 엔진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작기도 되고, 윈드를 네 그냥 두고 0. 스케일을 0. 스케일을 0.1 정도, 1 정도. 0.04 네, 이제 대충 카메라를 그럴듯한 앵글에다 놓을게요 잠깐 세우고요 스피스키 잠깐 세우고 얘도 낮춰주고 옮겨주고 옮겨주고, 옮겨주고. 사이클 엔진에서 GPU 해 주고요. 네. 여기 여기 땅이 이렇게 잘린게 보이면 안 되니까 좀 넓혀 줄게요. X축으로. 네. 하고 지금 요 정도 시야가 오니까 여기서 Ctrl, Alt, 넘버패드 숫자 0을 눌러 줄게요. 그럼 이렇게 앵글이 잡혔거든요. 자 카메라 뷰를 록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한 컷을 찍어 볼게요 음, 맥스 샘플은 125로 하고 디노이징 하고요 네, 랜더 모드는 이렇게 하고 랜더 이미지 해 볼게요 하고 해 보면은 네 이렇게 해변가 장면이 찍혔네요 이제 여기다가 비치의자를 하나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하면은 아마 꽤 그럴듯한 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모래사장하고 바다를 만들어 봤어요 다음번에는 아마 비치의자하고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게 다듬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